네.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네. 생각합니다. 을왜 그러냐면 김 교수님이 법관이 아니에요. 대법관은 대한민국 법률의 최고의 아, 권위자들입니다. 현재,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, 대법관들이 판단을 했다.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했다. 그런데 그 사실을 부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어, 대법원의 판결 존중돼야 되고요 특히 전원합의체 의 판결이 갖고 있는 무게는 굉장히 큽니다. 그거는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법관도 어, 인간이고요. 그 인간들이 모여서. 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간이 한 작품입니다.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서 재심이라는 제도를 네. 두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과거에도 검찰 이 검찰 등 수사 단계에서 만들, 만들어졌거나 또는 음. 위조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재심을 통해서 결론이 그렇죠. 번복된 그래. 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하나 좀 강조해드리고요.